공중위생관리법, 공중이라는 고건 퍼버릭 얘기입니다. 다중,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정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은 공중위생영업이 있고요. 영업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게 다수인이라는 게 공중 얘기입니다.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 목욕장업 이용 미용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도 이와 같이 세분화를 했습니다. 일반 숙박업 그 다음 그냥 생활숙박업, 일반숙박업소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는데 취사시설은 제외 없다는 얘기입니다. 취사시설을 포함했는 숙박업은 생활숙박업이고 취사시설이 없는 숙박업은 그냥 일반숙박업으로 세분화했다. 뭐 목욕장업 됐고, 이용, 미용, 구분될 것이고, 세탁업, 그 다음, 7번이 건물 위생관리업. 자, 이건, 뭐, 건축물 시설물 청결 유지, 그 다음,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대행 영업. 자, 이걸 건물 위생관리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 자, 공중위생 영업을 신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되냐? 시장군수 구청장.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것도 변경되었다는 것도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은, 변경 신고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영업소 명칭 상호, 주소. 그 다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가됐든가 감소됐다. 이랬을 때.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한 경우는 3분의 1 미만 증감에도 신고해야 된다. 단서조합. 그 다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바뀌었을 때, 숙박업 업종 간 변경되었을 때, 미용업 업종 간 변경되었을 때. 자, 이렇게 변경 신고도 해야 된다. 그 다음, 공중위생영업을 승계받았다. 누가 하는 걸 승계받았다. 여기도 신고해야 된다. 어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 다음,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뭐, 위생관리 업무는 사실은 뭐, 그냥 우리 거의 상식 수준의 사실은요, 네.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리시설, 미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목욕장업은 어, 어떤 준수사항을 해야 되느냐? 어, 당연히 목욕장의 수질 기준, 수질 검사 방법 등이 수질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어, 당연하고 그다음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가열에서 발생되는 열기 또는 온적외선 등을 이용해서 땀을 낼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땀을 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위생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위생 기준에 맞춰서 관리해라. 그 다음. 이용업에서는 특별히, 자,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는 기구 분리 보관을 해라.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 날만을 소, 손님 한 사람에게 한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면도기 일회용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영업소 안에 면허증을 개시해라. 게시를 해라. 그 다음, 영업소 외부에 영업소 표시 등을 설치해라. 자, 미용업도 마찬가지고. 미용도 면도기 일회용 면도 날만을 손님 한 사람에게 하나여 사용해라. 그 다음, 자, 7번.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및 감염병 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 내에 둘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웃음> 그 다음 제5조 보면 은 불법 카메라 설치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그런데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의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안 된다. 자, 이용사, 미용사 면허는 누가 주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입니다. 자, 이용사, 미용사 면허 받을 수 있는 사람 요건. 받을 수 없는 사람 요건. 자,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뭐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정신 질환. 정신 질환자인데 다만 단서 조항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위생사나 영양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로 보건복지부 영위성하는 자 받을 수 없다 그 다음 마약 기타 약물 중독자 그 다음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 다음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도 아니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빌려서도 안된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는 게 면허증 대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된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처벌 빌렸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알선했는 사람 다이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 위생사 면허, 면허는 누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면허입니다. 영양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학력은 전문대학 이상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한 사람, 외국의 영양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에게 시험을 칠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외국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위생사 면허를 주겠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뭐 영양사도 그렇고 면허라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의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미국 가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의사 의료 행위를 할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 그 자기 나라의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풀려진다면 어떨까요? 응? 풀려지면 안풀겠지 그죠? <웃음> 안풀거야 <웃음> 자그 다음 위생사 국가시험 1년에 한번 1회 이상 그랬는데 사실 1년에 한번 시행됩니다. 그 다음, 국가시험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랬는데, 필기시험은, 자, 과, 과락이라는 과락에 다 해당됩니다. 과목별로. 각 과목 총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 필기나 합격 그러면 실기 불합격 하면 면허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실기는 1, 2교시 필기 3교시 실기 시험인데 실기를 실제 실기가 아니고 필탑형 필탑형 오지선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60% 이상 득점해야 된다. 저는 필기시험은 그래도 완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게 실기시험은 40문항이 나옵니다. 40문항에서 60%, 4, 6, 24, 24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합격했는데,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실기 쪽을 조금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대통령 영어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됐습니까? 합격을 무효로 한다. 그러면은 부정행위가 어떤 게 부정행위냐? 자, 1, 2, 3, 4, 5번. 이것이 부정행위다.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자, 1. 대리시험.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2.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서 시험에 관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한다.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한다. 5.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인데 그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1, 2, 3, 4, 5, 6 이겁니다. 자, 첫째,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했다. 2, 답안지를 교환했다. 3, 시험 중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를 했다. 4.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를 했다. 5. 미리 시험 문제를 알고 시험을 쳤다. 6.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 번호를 바꾸어 제출했다. 자 이게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부정입니다. 다음 문제는 자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이 정지 혹은 합격 무효가 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후에 치러지는 이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두번 응시할 수 없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치러지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총 어때요? 원래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은 그건 당연히 합격 무효고 불합격이고 그렇지? 그럼 앞으로 이후에 두번더 그러니까 총 3년 그냥 공백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행위는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그거는 아니잖아. 예, 국가시험에서는 사실은 철저합니다. 부정행위 했는 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험 후에 두번 2년을 또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도 없다. 상당히 중한 벌입니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한다. 이건 뭐 기본사항이고, 그죠? 다만,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이 발급 받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발급 받았다. 그리고 나서도 이 어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그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 자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필요한 거. 당연히 있겠죠. 뭐 위생사에 관한 이수증명서, 그다음에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외국에서 만약에 위생사 면허를 자격을 받았다면은 그 사본. 그다음 위생사 국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 위생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음시했는 사람 같으면 경력증명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의사전문의의 진단서 사진 뭐두장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 면허증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허대장의 다음 사항을 등록하고 위생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러니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면허 대장에 기록하느냐, 이렇게, 어? 문제가 나온다면은, 거기에는 면허 대장의 면허 번호, 면허 연월일, 그 다음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 연월일, 그 다음, 면허 취소 사유 및 취소 연월일, 이 경우는 취소되었을 경우 얘기고, 면허증 재교부 사유, 만약에 발생했다면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 연월일,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어디 면허 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뭐 훼손되었다. 이렇다면은 재발급. 한다. 재발급한다. 그 다음 면허증 반납, 누구가 반납을 받느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증을 에, 반납을 받습니다. 자, 언제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면허 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 정지 기간 동안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위생사 면허 재부여. 자,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생사 면허 재부여 신청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 사진 2장 이렇게 면허 제교제 면허 재부여를 받으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이렇다면, 면허 취소 원인이 이제 소멸됐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필요하다. 그 다음, 면허 제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1. 정신질환자. 다만, 단서조항, 전문의가 위생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2. 마약류 중독자,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도 포함됩니다. 마약류 중독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하,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하고 그 확정이 아직 되지 않는 사람들은 면허 받을 수가 없다 없다 나머지 부분은 8번은 뭐 수수료 면허증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9번이, 9번, 10번이 앞쪽에서 우리 봤듯이,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렸어도 안 되고, 알선, 대여행위 알선을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용사, 미용사 면허 취소. 면허 취소권자는 누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면허 취소권자입니다. 다음 영업소 외에서 이용 및 미용 업무를 자, 자, 8조 이용사, 미용사 이용사, 미용사, 미용사 자, 이 미용사 업무범위 <웃음> 자, 이거는 자, 이용사 업무 범위는 이거다 이발, 뭐 아이론, 면도,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및 머리 감기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자 미용사 미용사는 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자꾸 세분화가 돼요. 피부에 관해서 피부 미용사 자격이 있고요. 그다음 네일 손톱 이 미용사 그다음 메이크업 미용사 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위생사 업무 범위 자,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웃음> 자, 위생사 업무 범위 1 2 3 4 5 6입니다. 자, 첫째,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그다음 2, 음료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에 폐기물의 처리. 4. 식품, 식품 첨가물 그 다음 기구용기 포장 제조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 곤충설치류및 매개체 관리 그다음 6번. 그 다음 6번 그밖에 보건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게 두 가지 소독 업무와 보건 관리 업무 두 가지 소독 업무와 보고, 보건 관리 업무. 자, 두 가지. 그 다음, 보고 출입 검사. <웃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자, 이게 특, 뭐, 특, 특, 시군구, 이렇게 약자로 해볼까? 이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해서 영업소나 사무소 등에 출입해서 위생관리 의무 이행에 대해서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서류도 열람할 수 있다. 그 다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 영업자의 영업소에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된다. 그 다음, 3. 만약에 공중위생 영업자가 영업소에 설치가 금지된 카메라나 기기, 기계 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경우에는, 자,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에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찰, 경찰이 이렇게 가서 함께 업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영업의 제한, 영업 제한 시도지사가 영업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떨 때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 뭐, 공중위생 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서 영업시간,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을, 시도지사가 제한을, 영업제한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도, 자, 누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 할수 있다. 그래서 시 도지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즉시,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 범위 내에 범위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하라. 어떤 경우냐. 첫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업무 등 관리의무를 관리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이 사람들에게는 지도와 개선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누가? 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다음 최종적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도 할수 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서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혹은 영업소 폐쇄 이것까지 명령할 수 있다. 상당한 권한이죠. 자, 1. 영업신고하지 않고 시설 설비 기준을 위반했을 때 변경 신고하지 않았을 때, 지휘 선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공중위생영업자 이쪽에 그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히 카메라라든지 어떤 기계장치를 설치했는 경우, 그 다음, 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영업소 이외에 가서 이렇게 이용, 미용 업무를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보고를 하지 않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 영업 장부 서류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그다음 개선 명령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그다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뭐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에 호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그 다음 영업정지기관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영업소 폐쇄입니다. 이게 폐쇄니까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자, 공중위생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할 경우 영업소 폐쇄. 그다음 공중위생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장의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 버리면 이 경우는 바로 폐쇄명할 수가 있다. 그다음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다음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자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누가 내리느냐 보건복지부령으로 내린다. 그 다음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 누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내릴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어, 어, 영업정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었을,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영업 폐쇄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늠하고, 감흡, 가름해서 영업정지, 그러니까 영업폐쇄, 영업정지나 뭐 영업, 영업폐쇄 같으면 그 폐쇄 방법뿐이에요.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경우에 만약에 영업을 정지시켰을 때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 업소 이외에는 다른데 갈 데가 없다. 굉장히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에 영업 처분에 가름해서, 가름, 대신해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만, 반, 반수종입니다. 다만,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과징금 처분을 할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해서,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해서 여기에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게 됐을 때는 과징금을 할수 없고 영업 정지 이렇게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별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 금액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다음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 영어로 정한에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과징금 내라. 그런데 과징금 안 내고 버틴다.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그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어디에 그시군 구에 귀속된다. 그시군 구에 뭐 국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군 구에 귀속된다. 그다음 행정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 그러니까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할 때 또는 법인이 합병이 됐을 때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어떤 위반 행정 처분 효과가,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1년. 그 다음, 11조사, 같은 종류의 영업금지입니다. 자, 이게 대개 보면은, 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이런 이런 위반해서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요 받은 자가 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종류 영업을 할수 없다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을 때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수 없다 그 다음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법률위원회 1 1조제 1항에 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아니 때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수 없다. 이용업 소 표시 등에 제한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라고 표시를 할수 없다. 자, 그다음. 자, 청문그러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야 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을. 그러니까 당사자의, 당사자의 그왜 그런 위반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용사, 미용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시키겠다. 위생사 면허취소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시키겠다. 일부시설 사용중지명령하겠다.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리겠다. 이거 전에는 항상 청문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자, 2년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생 서비스 평가를 해라. 자, 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라. 평가해서, 자, 등급으로 최우수업소는 뭐, 녹색 등급, 우수업소 황색. 일반 관리 대상업소 100세, 녹, 황, 백 등급으로 구분을 한다. 녹, 황, 백. 자, 위생 등급을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표를 한다. 공표권자가 누구냐?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 공중위생감시원을, 자, 누가 임명을 할수 있느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을 해서, 자, 업무를,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 이런, 이런 업무를 좀, 감시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위생 감시원으로 임명을 할수 있느냐 자,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 감시원을 임명을 하는데 자 첫째,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 4.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서,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임명을,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해서, 해서, 에,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임명해라. 그런데 2번이 뭡니까? 1번이 1항에서 이런 사람이 없다. 못 찾겠다. 그러면은,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런 사람을 위촉해도 좋다.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을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에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 범위는 뭐냐? 1. 시설 설비 확인. 2. 공중위생 영업 관련 시설 설비 위생 상태 확인. 검사. 그 다음, 실제로 모든 게이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그 다음, 위생 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4.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혹은 일부 시설 사용 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게 옳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그 다음, 위생교육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 자, 이런 내용을 공중위생감시원이 한다. 그 다음,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제도라는 게 있다. 이거는 역시 위촉권자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는 공중위생관리를 위해서 지도개몽을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수 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업무방법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걸 시행령에 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 대상물의 수거지원, 그 다음 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그 밖의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 계몽 등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업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중위생 관련 영업자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업자 단체. 그럼 이 영업자 단체는 주로 어떤 일을 이제 하느냐? 이게 거의 대부분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서 세탁물 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이게 세탁업 영업자 단체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탁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영업자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교육 필요합니다. 자,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3시간. 그 다음, 공중위생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공중위생 영업신고자 중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에 영업장별로 공중위생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 식품 식품위생관리법에도 똑같습니다. 다음 공중 위생업 위생 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 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위생 교육은 위생 교육의 방법 절차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생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이겁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소양교육, 그 다음에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필요한 내용. 자, 이렇게. 자, 위생교육을 실시한 단체 장원,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점 교부하고, 그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수료점 교보 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된다. 자, 뭐 문제 나오는 이런 형태의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이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민감정보, 뭐,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요. 그 다음에 벌칙. 자, 제3조 1항 전단의 규정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업을 했는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그 영업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장 중합니다. 그다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자, 이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에, 벌이 조금 약하다고 본 경우죠. 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공중위생영업자 지위를 승계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그 다음에 준수사항,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그 다음 300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그 다음 알선한 사람, 위생사 면허 똑같이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미용업 한 사람, 그 다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 미용업. 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 양벌 규정.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같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과한다. 다만, 다만, 이건 항상 단수조항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데도 했다는 게 증명되면, 이제 양, 그러니까 그 법인은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보고 양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과태료 자,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행정부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목욕장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해서 개선명령에 아니하고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 자, 그다음 이 숙박업소 시설 설비 위생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아니한 자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 보고를 하지 않, 않았거나 관계 공무원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선 명령 위반한 자 이미용 용 업소 표시 등을 설치한 자 그러니까 이미용 업소 표시를 설치하면 안되는 데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200만원 이하 위생관리 이 이용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전부 다 위생관리 위생 위생 위생관리 업무, 건물 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업무 영업소 외장소에서 이미용업을 했다. 200만원 이하.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 200만원. 그 다음 100만원. 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자. 위생사가 아니면서 위생사 명칭을 사용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법령도 우리가 한번다 받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식품위생법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여러 번 공부를 했고, 식품위생법. <웃음> 그 다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건 동영상으로